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멋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바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겨서 후원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3원전 경기가 어떻게 되죠? 저 잠깐 넘쳐주고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Let's g 감사합니다. 두개 전에 감사합니다. <웃음> 뭐예요, 이거 지금? 아, 글쎄요. 머리를 잘라봐서 그런가? 아니 도네이션의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룹 비니의 첫 번째 경기 준과 네. 미큰 선수인데요.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과 아쿠마와 베나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베나트를 출연해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놀랍네요. 그런 에이 선... 아, 아, 에이프.. 아, 아. 에이는이지발해줬기 선... 에이... 선... 때문에 했는데, 그 어... 려운 캐릭터인 어... 나트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파이터 i d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악을 듣는 사람들은 음는 사람들은 음이을 듣는 사람들은 음악을 을들 하는.. 네. 데이 해야 되는데요 이거가... 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 이거랑... 이거거 소중단 f i n a 었거든요로이 되었는데요 나쁘지 않죠 아, 아, 네. 싶어요, 어, 이게 센스. 예. 정확하게 튀어 줘야겠어. 이네요. 니다스 후에 다시 한번 파워. <룩> <목소� Yu birdötog>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확실하게피거를 타서 그 이후에 데미지를 주는 이런 에피나 마무리입니다. 확실히면 시간이 멈췄을 때 공격을 허용하는 바람에 세이까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죠. 라운드 1에는좀 아쉽겠네요. 남자니 가드했으면 좋은 상황이 안 갔거든요. 머리를 어, 죽는 것 아, 트이이 나네. 이런 맞않그서왔습니다렇겠죠아또이상황 아, 이게 저도 좀 원래. 오래...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레임 트랩에도 계속 허, 프레임 트랩 같은 것도 계속 커용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주선수가 상당히 의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좀 다녀올 수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냅퍼치 선수와 홍세드 선수입니다. 아, 스파워쉘님 감사합니다. 네, 어, 빨리 봅시다. 정상. 응. 또이. 정상. 선파라는죠. 아 예. 응. 또이야. 아니야. 좀. 좀. 제가 많이 말렸는데. <웃음> 네. 아 그러네요. 오늘 자. 자, 해변의 콩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벤트가 <웃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 그룹 B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스냅펀치와 후세드 선수. 보도록 아, 할게요. 아장기에프와 카게 이 경기는 음... 카게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네. 어, 왜냐면 이제 리치든 상당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와야, 음. 대, 리치상으로 불리하다? 네. 대신에 화력은 나오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오늘도 헬멧을 벗었나요? 호세드 선수? 자 화를 내고 있고 V스틸 2입니다 스냅펀치 선수는 지금 핫풀리 앞으로 가진 않고 있는데 견제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거보다 트리거랑 브이스피 네. 선수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위펀치 해주는 건 상당히 좋죠 음. 오 좋지. 리셋이죠 자 시베리안 한번 탔고 이거 근데 후세드 선수는 방금 통하긴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리버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는 줄여야 돼요 음, 너무 많이 써요 저게 좀 거리가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헤드버드. 다른 거는 진짜 좋거든요. 대신에 리버설그 시메이션 익스프레스랑 네. 그 필드에서 스크류파이드라이브 안 쓰는 거는 진짜로 <웃음> 그거는 진짜 줄여야 됩니다. 스크류파이드라이브는 늘려야 되고요. 예. 네. 아, 이거 속타가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무선수다 게이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대쉬 스크류 파일... 아니 대쉬 레이어트요? 방금 사실은 대쉬에서 중성... 아하... 이거 완전히... 아 네. 근데 이 콧볼을... 쎄요 그렇게까지 세게 때릴 필요가 <웃음> 있었을까요?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 하나 잡으면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도 마무리가 <웃음> 네, 되는데 방금도 사실은 강 스크류였으면 마무리가 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꼭 점프를 꼭. 뛰지 않았도거든요 그러니까 푸슨 예. 선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필드에서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 안 쓰는 거랑 네. 리버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 안 쓰면은 제가 봤을 때 승률 올라갑니다 <웃음> 자 일단 리버설로 EX 스크립대시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니터를 쓰면 안 돼요 대쉬는 어 근데 시베리안 통했습니다 네. 자 EX 스크류한 번만 잡고 끝나거든요 이거 어? 선풍력이 통합니다 이게 카게 입장에서 굉장히 네. 답답한 부분이 so on, yeah. 그 열심히 때려도 스크럽 파일 드라이브 한두 번 잡히면 은 HP가 50% 이상 까이거든요? 뭐 체력이 높은 캐릭터는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아마도 음. 타기 입장에서는 좀더 완벽한 경기를 좀 수행할 수 밖에 없네요 네아 근데 지금 많이 읽히고 있어요 스냅퍼치 선수가 이러고 한번더 잡아야 돼요 아, 약속 잘 내밀었고 방금 잡았으면 잡혔거든요 어, 쪼? 보이긴 하지만 자스냅퍼치 선수의 압박입니다 썩 어. 잡으러 또 들어갔죠 마이너스 2 승룡권이 좀 ex 승지권이라지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흑금 선수는 너무 쉽게 대공을 쳐주고 있어요. 대공지안 나오고. 아. 이기면이기가힘들기가 힘들죠. 사실 후센 선수는 좀 짠물 플레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스냅퍼치 선수가 어좀 뚫고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세게 때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네네 아 대공이 자우턴 압박 그리고 다시 풀어줍니다 이거죠 승련권을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데요 지금 뭔가 계속되고 있는데 <웃음> 대단합니다 안장강서는 뭐였을까요? 안장강서는 저게 판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네 그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똑같은 압박을 계속 사용해서 슬래퍼 수가오 판단 좋아요 바다니트 기술로 일단 뚫어내고 잡기 너무 많이 잡히네요 또 똑같은 또, 또 잡으려고 했나요? 승려권 지금 홀세스 선수 게이지가 없어서 조금 네. 더 천천히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와 위커리시 잡기 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버서를 썼다면 또 잡혔겠죠 트릭 아시죠? 마무리입니다 만 강말를 맞췄을 때 트리거를 펼수 있었다면 조금 네. 더 나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었 이번에는 스레퍼치 선수의 좀 공격적인 운영이 잘 통했다고 같아요아 근데 그 타겟 콤보 이후에 브스키를 이 영원히 사용해주고 있어서 이게 일단은 계속 통하고는 있는데 강손 내밀다가 펀치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목소리>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드리요 근데 계속 포해요 그럼 계속 쏴야죠 이 약간... 그... 카게가 유사 연잡이 되는 캐릭터라서 네네 앞잡기 당하고 살짝 벌어가지고또 앞잡기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앞잡기 이후에도 앞당선이 깔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건 후보가좀 아쉽네요 잡기에 들어갑니다. 썩 레디엇, 아 노렸어요. 안 잡힌다 반항. 약속으로 끊어주고 있고요. 오버시음 방금 아쉽죠. 강발 네. 나갔으면은 이스킬까지 들어갔고. 자, 지금 근데 장기포 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안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약속만 내밀면 은 사실은 방금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빨려들어갔어 네, 매치포인트입니다 스냅, 네, 스냅허치 선수가 이제 앞뒤로 걸으면서 거리 조절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거고 지금 게이지 상황 자체는 후센 선수가 좋습니다 자 다시 대쉬해서 아무것도 안 하죠 단장하고 아, 좀 아쉬워요 좀 세게 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앱프가 와... 이1전에서 거의 안 나오는 장면 아, 미퍼니리 너무 깔끔하게 자, 이러면은 기회가 아, 왔죠? 맞아요. 아니... 상당히 있습니다 안 잡아서 내 공이요? 장기 앱프가 잡기 아무리네요 후세드 선수의 승리 세트 스포 이대1입니아 근데 진짜 진짜로 한끗 차이여서 좀 아쉽겠네요 여러모로 스냅퍼치 선수가 운영을 잘해주긴 했는데 네. 어, 후세드 선수가 마지막에 잘 참았다 라는 <웃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경기 후세드 선수와 준 선수입니다 호세드와 준, 미카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호세드의 장기예프, 그리고 준의 아쿠마입니다 이것도 장기예프가 못할 매치업은 아니죠 체력 차이도 있고 이제 EX 스크류 같은 거에 잡히게 되면 은 이후에 이지선다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자 보죠 흑데드와 준 선수의 경기 예, 그룹 B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은 대쉬 스크류 아니 저런 거 시도를 해야 돼요. 힌트 네. 선수는 오히려 저런 게 없어서 나중에 기본기 싸움만으로 가다가 게임을 좀안 좋게 운영되는 경향이 많아서 네. 저런 걸어야 돼. 이게 된 되니까요? 와, 압도적입니다. 네. 콤보가 약간 아쉽지만 어려운 콤보 쓸 생각하지 말고. 어? <웃음> 어려운 콤보 쓸 생각하지 말고 저 어렵거든요 예. 왜냐면 헤드봇이 판정이 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래에서 때려야 되죠 캐릭터 크기에 따라서 또 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어? 안잡아고쏜 다음에 왜 콤보가?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장기 에프는요 리버 예. 썰때 원래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방금도 게임이 어디서 넘어갔냐면 네. 넘어지고 나서 강발 내밀다가 점프 공격부터 맞고 게임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사실은 리버설 때뭘 하고 싶다는 라 생각 자체를 많이 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은 리스틸로 공격 받아내고 있고요 무서운데요? 준 선수가 라운드 가져가지고좀 침착해진 것 같기는 한데 데미지가 너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두 선수 다 트리거 거의 다 찼습니다 트리거 아 당하네요 방금 점프 강선 완전히 어치고 올라가면서 눌렀거든요 너무 뻔뻔했다라는 생각이 아, 들지만 와. 이거는 오히려 뻔뻔해서 통했다. 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스록잘스를 아쿠만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전 세계 준 선수가 제자리 점프 강수는 위로 올라가면서 누르고 스록잘스는 세계 최초의 아쿠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백기스으로는좀 나오는데 저렇게 대놓고 점프 강수에서는 안 쓰죠. 정원 없었어요. 저원은 스트리트 파이트 역사상 처음이에요 <웃음>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미 쩍 벌어지는 그런 셋업이거든요 네, 일단 스턴까지 준 선수가 좀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리셋 잡기 완전히 손이 풀렸는데요 준 선수 저이퍼리시까지 하지만 장기판은트는 메리어트가 있죠 스트리트 파이터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가 있다면은 네. 저는 준 선수한테 줘야 된다고 <웃음> 그 장면 딱 네, 역사상 최초의 네. 수록살 셋업이라 봐야 되거든요 어 이거 시베리안안 되죠 저 EX 승용권까지 아낌없이 써, 써주고 대단합니다 마무리 일단 이것도 후세 선수가 지금 네.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을 내가 이 아, 매치업을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리버설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음. 부분인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택지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니까 뭘 해요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시베리안 때문에 이번에도 좀 많이 말렸고 그러니까 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건 가불입니다 네? 네, 뭘 하면 하는 대로 뭐라고 하고 뭘안 하면 또안 하는 대로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장기 에프는요 네. 제가 상대해본 장기 에프들은 어렵다라고 느낀 게뭘안 하는 장기 에프들이 음... 제일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몸으로 미는 게 제일 공포스럽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특히 일어날 때 네, 내가 때렸는데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막고 있는 장기 의프들이 상당히 좀 압박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당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적기가 있는 캐릭터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무적기가 없는 캐릭터를 합쳐서 약간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게 그니까 만약에 훗세드 선수가 나는 이런 식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면 무적기를 갖고 이는 캐릭터로 교체를 하면 됩 그게 다들 고민을 해보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카게가 원래 힘들어야 돼요 이 매치업은 중거리에서 카게 견제보다 베나트 견제가 훨씬 유효하기 때문에 오소 접근할 수 있는 라운드 1이트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자의캐릭터이의어서 <놀라> <놀라> <찾아와의> <놀라> <놀라> <놀라> <놀라> No no, no. so no. 그도하안나어하는를압박 yeah. 하나 생활 좀비 갓 스티레öst 스크레ün asura leverun famo ه s g t d 고가 i ̇ THIS с 는 л Rojo s i l v o k a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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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오, 한 뭐? 지났거든요 이 한참 지났고 마지막으로 잡지가 아 잡지가 아니라 을 했는데 타이밍이 좋아 보였죠. 피거가이렇게큰거 같아요. 펌프 각발이 확정적으로 들어갔던 거 같아요. 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면학과도 우월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뭐, 그 보이지 이 전부가 아니기 사실 구슬이 아니고 때문그이 달려있는 부분에 상 생각을 해야 될거 같아요. 대놓고 완전 까우걸 또, 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이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 어, 한번 어, 한번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어, 라운 2! 에라하네 데이지를 쓴게 너무 좋고, like, 아, 아마 번 okay. 그러면은. 희자아쇼해리이를 ah, <oc rip> 오... 쓴다고? 아 재미지리 선택했다. 일단부터 일단. 끝나겠다라는 데요 이제 끈과는 좋을 때셀프가 별로 어 이게 무해라가 지금이나 시가다고대단그 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각 해야 어, 그래서. 이거는 우주로 따라줍니다 진짜 너무 아쉽고요. 여 빠른 짝수에 당해버리고, 트리거를 못킨다면 장소 미카 선수 승리에서 포스코이형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네. 타입 중에서는 덮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카 선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치로 이제 상대방을, 아,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슬래퍼 어, 선수가 뚫을 만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 자 다음 경기 스냅펀치 선수와 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타 선수 아주 아 너무 빨라요. 여기까지 오니까 선수들이 너무 진짜 협조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빠르게. 예 네. 바로 준비가 됐네요. 방금 전에 스냅펀치 선수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아주 좋았다고 봐요. 예 네. 대신에 어 어찌 됐 건간에 뭐 트리거 V스킬 조합으로 카게은 약간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골랐던 투원으로 왔으면 네 그냥 덮어놓고 꾸엉 하면서 들어가 볼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쉬워요 돌아왔나요? 준과 스레펀치인데네 일단 화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보고 힐드전이 좀 많이 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뭐야. 해결하는가가 스냅퍼치 선수의 과제인 것 뭐. 같아요 화력은 중반... 진짜 그 캐릭터가 잘 나오거든요 아 대공 대신에 준선수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기 이 때문에 예. 오히려 스냅퍼치 선수가 좀 받아 넘기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대공이 너무 살프가 안돼요 이거 좀이 아. 다음에 건져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안쓴 것 같습니다 빠른 답 B는 아니었고 지금 준 선수가 잡기 타이밍이 약간 어긋났고 어? 요 EX 승력과는 조금 그래요 이 다음에 프레임이 애매하거든요 그때 잡았어요 한번더 들어갈 수 있어요, 브이스킬그 트리거 끝나기 전에 작... 한번 더, 한번 더, 덮어놓고 그냥 들어가면 아니, 끝났어요 이러면은... 준 선수한테 기회 갈수 있거든요? 아, 이게 아끼하면서 조금씩 아, 생 잘해야 됩니다, 좀 이거 좀 시에 있으면 끝나요! <웃음> 자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뭐냐면 트리거 끝나기 전에 어찌 될 건가를 한번 그냥 어, 꺾어서, 네. 아까 어. 아, 이게 좀... 무석까지만 안 갔으면 되는데 너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쫄아서 게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 막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죠. 예. 자 자리 바뀌었습니다. 이거 운이 좀 따라 주는데요. 셀펀치 그리고 저걸 생각을 해야 돼요. 카게 v 이 필로 지금 장풍 끼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네. 타이밍 맞추면 자 이거 확정있죠아 그런데 거리가 틀릭켜져야 됩니다. 자리 바꿉니다. 서로 트릭을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신해철 선수 지금까지 운영 괜찮았어요. 베이지 소모하면서 트리거 기는 거를, <웃음> 어? 약간 축이긴 하지만, 아, 자꾸 이거 트리거 야, 이거, 쓰고, 파동 승룡 C A가 안 찼어요. 아, 자꾸 C 찼음 마무리거든요. 야, 정말 진짜 종이 한장 차이로 승부가 아, 그만,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스테파니 선수가 거의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아쉽죠. 예, 많이 아쉽네요. 참 여러모로 좀어 아쉬운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마지막 그한두 번의 선택이거든요. 콘트 선수가 지금 강공격 계속 견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프 타이밍 너무 좋았고 승용권을 왜 안썼죠? 승용이 안, 안 나가나봐요 음. 지금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또 아, 승용권이 안 나오죠 하게안자한선도 대공으로 꽤 괜찮습니다 네. 머리 위 대공에 거의 특화돼 있죠 머리 뭐 자리를 어떻게든 바꿔줘야 되는데 스냅퍼치서 지금 자에서자 이거 이거 키고 중 승용 이번에도 베이지는 안 보였고요 아 자리가 바뀌었는데 EX 승용권 한번 생각 안 해보나요? 어? 이거 아까랑 같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덮어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건 어쩔 수없죠 EX 승용권이라도 시도를 하죠 아우 바로 했네요 예 발로 밀면서 준 선수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이게 스테퍼스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갔어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어떻게 되, 어떻게 보면은 방금 준 선수 씨 날렸지만 상대 게이지 하나 뽑고. 네. 승리 가족. 그렇죠. 이득 봤죠. 엄청나게 이득 봤죠 사실. 자, 스냅퍼스 선수가 게이지를 좀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승용권 이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네요준 선수 그냥 밀어버렸어요 물도 좋죠 딴 거보다 좀그첫 어, 번째 세트 상황이 좀아쉬운네요네 아, 그리고 이에스공권으로 C를 획득을 했으면 그다음에 좀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참안 참 나왔습니다 상황 자체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준 선수가 대응을 잘했고 굉장히 좀 게임이 애매하게 진행이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루피의 마지막 경기 민카 선수는 세셀 선수니까 준 선수가 아래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듣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고습니다 빨라요. 다들 아셔가지고. 카선생이선데요 오늘 보이는데 게임이 네. 아, 상당히 장기다 <목소리> 요 이제 맨하트가 당손만 써도 대손랑 할게 크게 없는 음.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중손 중선. 중손도 괜찮죠 허서이군 네. 그러다가 상대가 튀면 은스몰스로 이거 뭐 안잡아괜 아, 다 고맙다고도 알아듣어? 하네노니이니 스타트 낫! 네여 네. 지금 보면은 미카노수가어서 <목소리> 예전이었그는 그래도 이가하이아니니다중국이나가공격이나 한국적이나, 래요 맞네요. 항강 이거 이대로 게임 끝나고든요데한 이게 똑이 네. 이게... 어, 네. 어 레저스. 이거 너무 별로맘 높은 이는데요 아이 이거리, 이거리 주면 한게할만해요 아, 하면... 아, 네. 네. 좀... 어, 이거리 주면 할만해요. 진짜로 할만해요. 이렇게. 아이거 좋습니다. 아. 이거는 할만해요. 이거는 무슨 자신감이죠? 아 진짜 이거리 주면 할만해요. 게임도 이런 면괜찮아요 네. 이거리를 이거리에서 대장면이지. 아, 네. 진짜 힘들었지. 체력이. 체력이 좀 적었지. 좀깐만요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온것같요 아, 왜냐면, 만 비스템 다가이을거안 죽고, 안았다가게임고고 Yeah! 에리어트로 헤드백을 돌았잖아요. 제자리에서 그저게 이제 본인의 심정이고, 지금 돌아버리겠다. 아, 심정을 이제 기술을 통해서 표현을 했군요. 그렇죠? 지금 진짜 돌아버리게 된아요 수고하십니다. 아, 그게 뭔가... 스피해서자 열렸거든, 요 소스가 좀. 쪼스루가 요 정말. 저렇게만 해도. 기회가. 어 아, 이렇게 굉장히 안 되는데, 무서운 파워가 없지 않데왜 이렇게 무지그이밍지가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무이밍을무이밍을 무서운 타이밍서이 완전히 완전히 완죠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하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히 완전히 이스스 쎄스보스! 쎄스보스! 쎄스보스! 스스스 네. 스리거를 오히려 안켰스로도전 죽어버리기 마법화가 아니고 약속을 누르다가 시그만 안 맞으면 돼요. 네. 와 레디아트 레디아트 후세드 여기에서 세트 하나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고 있는 후세드는 피카 선수의 거리 조절이 지금 그렇게 정조하지도 않고 라운드 1정하는거어 그게무고그 네. 이후에 저 정도 발이해주면 진짜 전기에 한는 진짜 외요 Peace. 지금 독해줘야 돼요. 왜냐해져야해져야 돼요. 이런 형태가 는 아니에요. 아 이거 풀라지네요. 네. 한 번만 찍으면 내가 위험합니다한 번만 찍으면 니까 이게. 와우. 레디오트 스베디아는 아, 네. 성을 내먹었고 시위 안나왔습니다야 이거 마무리가? 닉스 크루! 닉스 아이고 또 질렀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미지 봐야돼요 마무리 안될 수 있네 야, 야 잘했는데 키라 아, 아, 살았다 짜이 아, <웃음> 상성이 약간 장개포 불리한 매치였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